제가 뭐 겁주려고 하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심히 머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네 블랙헥 입니다 아 오늘 콘텐츠는 제가 그 전에 옆머리 쪽을 강조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왔는데요 어, 우리 초보명사분들이 제일 어려워 한다는 이 부분을 칠때 어떻게 잡고 하는지를 좀 가르쳐 드렸다면 이번에는 클리퍼가 아니고 이 가위로 그 옆머리 라인에 삐쭉삐쭉 삐져 나오는 부분들 있죠 그걸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보여 드리려고 오늘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옆머리 자르기 할때그 옆가이지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영상 한번 보시면 옆에 같은 경우도 약간 세워 가지고 일자로 잘 세워서 잘라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셔야 될것 같아요 가위를 잡을 때 어떤 이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거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머리 자를 때 보통 이 라인적으로 자를 때이삐죽삐죽 삐져나온 거는 어떤 분들은 클리퍼로 이렇게 이렇게 긁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저는 스포츠형 머리를 자르거나 뜨는 머리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옆가의 질로 이용해서 머리를 자릅니다. 귀 위쪽을 잘 잘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마네킹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보시면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리가 돼 있는 상태긴 한데. 그래도 라인을 잡으려면 우리가 보통 한번 이렇게 삐쭉삐쭉 삐져나온 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런 부분도 다 잘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귀 쪽이 밑에 있고 이게 가위가 위쪽에 지나갈 때는 현재 귀 쪽의 부분이 되게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가위로 위험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힘을 빼시고 손에 힘을 빼주시고 엄지손가락에다가 가위를 살짝 올려놔 주세요 이걸 힘을 줘가지고 다 하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되게 위험한 작업이니까 조심히 딱 잡으시고 이 손으로 살짝 내려준 상태에서 자기 손을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살살 한 번씩 이렇게 천천히 힘 빼주시고 천천히 천천히 가주시면 돼요. 손에다가 힘을 절대 주면 안 돼요. 이 손에다가 힘을 주는 과 동시에 이런 가위 같은 게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조심히. 이런식으로 제가 뭐 겁주려고 하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심히 머리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런식으로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이런식으로 옆에 라인 같은 경우를 잘라 주시는거예요 그래서 숙달이 됐다 싶으시면 귀쪽을 앉아보셔도 어느정도 선에서 힘을 빼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만 가셔도 일자로 나온다 라는거고 왼쪽 머리 자를 때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잘라주시고 오른쪽 머리를 자를 때는 손님 앞쪽에 가서 직접 앞에 서는게 아니라 옆에 서서 옆에 서서 허리를 살짝 구부리고 이렇게 이렇게 옆머리는 이런식으로 잘라주시는거예요 갖다 붙이시면 안되고 약간 좀 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라인은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영상에서 보시면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 연습은 계속 하셔야 돼요. 연습만이 살 길인 거 아시죠? 뒷머리 같은 경우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뒷머리 부분을 자를 때 어떤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상하고 똑같이 지금 자르고 있는 걸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면서 뒷머리 라인의 그 부분을 끝에 삐죽삐죽 삐져나오는 부분들을 다 정리했을 때 깔끔하게 옆으로 봤을 때 라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옆가이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를 제가 자 옆에 삐져나오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쳐나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옆가의 질이죠 그래서 오늘은 옆가의 질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이거 부분도 마찬가지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면 어 굉장히 좀 빨리 기대 이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옆에 같은 경우 이귀 위쪽에 이 라인을 잘못 잘라서 자꾸 빵꾸내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당연히 몇 번에는 안 돼요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연습하시면 최고가 될 겁니다 최고. 오늘 콘텐츠 잘 보시고 저번 주 저저번 주구도 계속 연습하시고 뭐 지금 아니면 어때요? 나중에 뭐한 진짜 거짓말아니라한 1,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 남자 머리 자르는 거 어렵지 않게 자르는 거 어, 연습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블랙형입니다 초보 명사 화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꾹